오늘은 광맥을 품은 농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맥을 품은 농장은 줄여서 광맥집이라고 많이 불리며 생산 기능이 포함된 주택이에요. 광맥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루루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초가집 도면으로 집을 짓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방법과 광맥집 도면을 구해서 바로 짓는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광맥집 도면을 구매하여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재료가 상당히 많아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광맥집의 도면은 경매장에서 2000골드 정도에 구매할 수 있으며 24제곱미터의 공간을 차지해요. 그리고 매주 세금 증지가 25장씩 필요하며 모판 두개와 채광기 등이 달려있어요. 초가집의 상위 버전인 농장들은 세 종류가 있으며 들녘을 품은 농장은 모판이 세 개이고 초원을 품은 농장은 축사가 있어요. 그리고 농장들은 동일한 사이즈의 다른 집들보다 주변에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부 공간이 매우 좁아요. 침대 하나만 넣어도 공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좁기 때문에 가구도 넣고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다른 집을 짓는 게 좋을 거예요. 모판은 씨앗 50개를 심어서 작물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장치이며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성장이 완료되었을 때 낮은 확률로 반짝거리는 이펙트가 나타나며 이 경우 수확량이 증가해요. 하지만 모판에서는 부가적인 생산품들을 획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단이나 윤기가 흐르는 씨앗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위한 원재료를 수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채광기는 광맥집을 짓는 가장 큰 이유이며 일정 시간마다 쌓이는 광맥을 사용하면 다양한 광물들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광맥은 일반 광맥과 대박광맥이 나타나며 일반 광맥에서는 암석과 철광석만 나오지만 대박 광맥에서는 부가적으로 다른 광물 혹은 보석을 습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일반 광맥이 나오면 바로 수거해서 리셋을 반복하여 대박 광맥이 나오게 만들고 3차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채광기의 장점은 다른 재료들이 전혀 필요 없이 노동력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용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채광의 숙련도가 낮다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운이 정말 나빠서 대박광맥이 안 나오면 수입이 별로라는 점과 3차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다음은 모든 농장에 공통적으로 있는 다용도 손질기예요. 다용도 손질기는 1차 생산품들을 다량으로 가공할 수 있는 장치이며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 숙련도가 2만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한 번에 100개씩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뇌 청동칼로 10개씩 가공하는 것에 비하면 시간 단축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농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자연식생이 자라나요. 채집장소는 1층과 지붕 위이며 지붕에서 채집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집단을 얻을 수 있고 습득가능한 종류은 바닐라, 후추, 기장, 토기풀, 블루베리 등 다양해요. 나타나는 주기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매번 채집하다 보면 솔솔한 수입이 될 거예요. 광맥 농장의 단지를 통해서 소유주 한정으로 일일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퀘스트는 토양개량과 납품 일회로총두종류가 있으며, 토양개량의 경우 지렁이 입사 뒤 퇴비 중 하나를 정해서 가져다 주는 것이고, 매일 랜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종류가 매번 동일하게 나타나요. 만일 다른 종류로 변경을 하고 싶으면 노동력 100을 소모하여 교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납품일에는 암석 20개를 요구하며 완료시 채권을 얻을 수 있어요. 두 개의 일일 퀘스트 모두 신기루섬의 포탈 앞에 있는 경매인에게 완료할 수 있으며 생활점수와 델피나드의 별을 얻을 수 있어요. 집안에 위치한 벽난로를 통해서 아련한 공간의 온기를 습득할 수 있으며 사용하면 집으로 귀환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22시간의 기간제 아이템이지만 한번 사용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5분의 쿨타임 후 다시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농장 뒤쪽에 붙어있는 급수기를 통해서 대량의 물을 습득할 수 있지만 저는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장치예요 이번에는 광맥집을 소개하는 영상이라서 광맥집 도면을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도면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만 추첨으로 뽑을 거예요. 또한 아이템 수령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재 서버 동대 캐릭터로만 수령이 가능해요. 이벤트 진행 방식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명시된 양식대로 8월 23일까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이 아저씨가 가난해서 많은 분들을 뽑지 못한다는 점은 이해해주세요.